골고 <목소리도> Thank mm -hmm. you. Thank <laughs> you. 오 오케이, 땡그래 큰걸로 먹어. 그 조금해, 큰걸 가지고 가. 이거 내 거. 네. <놀람> <그냥 질과>. <놀람> 어, 먹었어. 먹었어? 근데 아 다른 애가 또 달려왔어. 여기 앞에서 먹고 있는데요 3기년에다안게 우리를 봤는데도 안 도망가네 어, 어, 나무 타고 간다 오늘은 좀 네. 날씨가 좋네 말과 Thank you.